안녕하세요 친구 오늘 저희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위해 채널을 등록하세요 나는 채널을 개발한다 아이브 로브다이브 심드롬 시작 쇼챔 1위 하트다이브 너무 고마워 아준 이퀄리슨 헌키자 그룹 아이브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가쇼 챔피언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m쇼 챔피언 이하쇼챔에서는 4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한 아이브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아이브가을은 항상 신경많이 써주시는 스타쉽 식구분들과 헤메스 스태프 언니들 고맙고 다이브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로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며 쇼챔 1위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이브원영은 오늘은 정말 1위 활줄 상상도 못했는데 1위 트로피와 좋은 결과 안겨준 다이브 너무 고맙고 이번 노래 제목처럼 항상 러브다이브 하고 있으니까 이번 활동도 다이브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며 남다른 팬사랑을 자랑했다. 아이브 유진 또한 이번 활동에서 예쁘게 꾸며주시는 헤메스 스태프 매니지먼트 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앞서 아이브는 지난 5일 두 번째 싱글 앨범 로브 디벌을 발매했다. 동명의 타이틀곡 로브 디본 인기 승전결에 따라 분위기가 혼합돼 파트마다 반전의 느낌을 주는 아이브 고유의 컬러가 강조된 트랙으로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3초면 되는 걸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등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들어 보라는 당당한 매력이 담긴 주체적인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한편 오늘 13일 방송된 mbcm쇼 챔피언에는 김재환, 아이브아이브, 권은디, 그래버티크래비티, 퍼플키스, 퍼플키스, d k 제트, 고스트구, 코스티난인육 킹덤킹덤, DCRUNCH, 메이저즈, 메이저즈 메이저스, 999, 아일리원, 아일리, 1, 로즈아나 등이 출연했다.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위해 채널을 등록하세요. 나는 채널을 개발한다.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위해 채널을 등록하세요. 나는 채널을 개발한다.